아 이러면 좀탑선층부터 이게 힘든데 음. 탑 1픽이야 상데 다리? 와 다리우스 바로 선픽? 근데 리븐을 보여드다 했기 때문에 지말 리븐으로 간다 분으로 보여주고 깔끔하게 이판 이기고 피파로 갑시다 어. 스위치 들면 그렇게 해줘야지 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겁 나, 아파 겁 나, 아파 나, 너무 좋고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점마도 안썼는데 이정도면 뭐 나쁘지않고 차라리 탈론한테 킬주지 나뭐 트위치도 크면 나쁘지 않으니까 석보시라는게 문제긴하고나 초반 큐라가지고 이게 미니한테 썼어 개꿀 저 친구 더블 미니한테 썼어 개꿀 아 겁나 아파 진짜 음, 잘가 이러면 네이득인데 뭐지? 그럼 네이드인데? 뭔 놈일까, 저 친구. 나 이러면 텔포 타고 오면은 나는 개꿀인데 이렇게 실수 먹고 계속 라인 좀 당겨주면서 저 먹고 계속 태워 그냥 라인 태워 버려. 먹고. 라인은 태워버리고요. 음, 저층 아무것도 못 먹어. 음, 대포 못 먹어. 음, 못 먹어, 너. 난 먹고. 흐 <웃음> 음, 나는 먹는데 너못 먹어. W다, 아. 가지고 아뭐좀 나왔었어야 했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당했습니 CS차 압도적이죠 개꿀. 이중론 많이 묻다. 아야 아프잖아. 개꿀? Okay, cool. 되겠니? 음. 아 라인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라인 밀릴텐데 당겨질텐데 신발 사는 것 보다 이거 가주면서 조금씩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저 친구도 어차피 지금 신발 안살 거기 때문에 유치원은 나왔을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좀가지고아 초반을 치룩을 가주면 아겠다 치룩을 가주면서 사는 뛰들어가 주면, 서페시히도올라오주아그와라에와드를내가쳐다 박았어 아쩐면한드라가어 핸드가한부로못 올라오죠. 나이스. 이러면 이제 집에 좀 갔다 와서 750원이면은 누구 나가주고. 그 와중에 탱탱을안 간다 어제? 그럼 또 썰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육렙 찍겠지. 이제는 조금만 살이고 이젠 뭔가 진짜 나올 것 같아. 그 나도 좀 생각보다 단단해서. 피를 좀 많이 까놔야겠다. 이 자식이 정신이 덜차린나 정신이 덜 차린다. 친구야. 와이란웅. 좀 형한테 얼마나 두드려봐야지 저 친구가 정신을 차릴까요? 어, 다리야 너가 아직도 패왕 다리로 보여? 넌 그냥 패배왕이야. 패배했어 그냥. 이 정도면은 다리 그냥 계속 와안 되겠다. 너좀혼나자야 한번 이겨보자 진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아, 아, 아프다. 아프네. 이게 미쳤나. 일로 와, 그냥 빨리 와. 어, 빨리 와, 그냥. 어, 오자마자 그냥 죽어버려, 이 친구야. 너무 뭐 궁이 있다고 깝치는 거 같은데, 되겠니? <웃음> 빨리 와, 그냥. 난 죽여줄게. 나 이제 치룩 나온 거 같고. 어. 신발 가주면 되겠다. 일단 빨좀 먹고. 어차피 테리 있으니까 나 오고 빨리 밀고 아... 무리가 진짜 심하다 어. 빨리 와, 다리야 평타 평타 평타 평타 뭐고 이 뭐고? 아, 오케이, 1킬은 준다. 1킬 정도야, 뭐, 줘도 되지. 오케이, 궁. 와, 그냥 나 찢겨버렸다, 그냥. 아. 요거 잡아주실래요? 잡아주실래요? 킬초, 킬초 했는데. 어. 노궁, 노궁에. 전멸 유체화는 있긴 한데 잡아 주실래요? 좀? 나이스 어 님도 커셔야 되기 때문에 어 좋아요. 아, 미안하다 못 빠졌다. 어디 갔냐? 있네너 궁있지? 늦고 되겠니 그걸로 넌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킨드야 아 근데 이 게임 좀 재미없다 아 다리우스 다리우스 이, 이 친구 탈주한거 아닌가? 어 탈준 아있네 멘탈 좋은데? 쓸데없이 일로와봐 아 친구 많이 좀 땡기는거 보니까 아. 일로와봐 잠깐만 내가 궁이 없긴한데 와봐 다리야 너 CS 먹어야지 CS 안먹어? 반식투쟁 할거야? <웃음> 시 c 안먹어? 누가 먹으래? 이제또 허락맞고 먹어라 다리야 이제부터 허락맞고 먹어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왜 안먹어 저것도 맛있을텐데 저것도 다 합치면 한 60원? 정도 될텐데 저거 안먹네 다리오스 다리야 왜 안먹어 야 안먹으면 내가 먹는다이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그냥 스겜하게 빨리 와라 어 너좀 잡자 아 근데, CS 왜안 먹어? 아, 이거 전체 채팅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아깝고, 랭게임이라. 다리야, 그럴 거면 그냥 형이 빨리 그냥 집으로 보내줄까? 집으로 보낼 수 있는데? 뭐해, 그에서 정찰, 뭐, SCB야, 뭐야? 어, 정찰하고 있는 저 친구. 뭐하냐? 너안 오면 내가 간다? 아, 까비. 친구 애 c 비정찰모 오던데? 뭐하는거야? 너가 안오길래 내가 왔어 어때? <웃음> 이런 깜짝 서프라이즈 어때 다리야? 너가 안오길래 그 내가 와버렸다 아 킨도 왔네? 킨대야 너까지는 올 필요 없는데 잡을 수 있어? 표시 그거 해놓고 뭐, 뭐하자거야 또 나랑 4렙 차이야, 김디야또 나한테 풀평캔 다 맞으면 은 죽는다? 어, 못뭐 때리겠지? 무섭지? 그만 이해해. 요거 가지고. 껴가야겠다. 이게 필요 없었네? 저거 나중에 죽도 때. 다리우스라서 좀 아플까 봐. 음, 갈 때. 다리우스라서좀 아플까봐 닌탑 갈래 했는데. 갈필요 없어. 야 아, 주냐? 오 나이스 다려서 리또 왔네 저 친구 281인데도 야 멘탈 어찌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와 멘탈 자체가 저 친구 붙여야 그냥 사람 멘탈이 아니야 저정도 평타 평타 오, 씹어주기 아푸네 되겠니 되겠니 이 친구야 아야 <웃음> 어, 순간 좀 재미있었다 야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너가 나를 딸수 있다 그건 아니고 어, 재미있었다 일단 포탑 개꿀 맛있게 먹어주고요 아 맛있다 맛있어 재밌다 나이스 정령 퍼스트 아니야 나이스 퍼스트 퍼스트 아니었나? 퍼스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좀 집에 갔다가 자저 하... 친구 닉네임이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음. 야, 계속 하면 죽여볼게요 그냥 저러다 저 친구 롤줬겠다야야 <웃음> 야, 진짜 힙합, 이제, 나한테, 솔까지 두드러 맞다 알면은, 얼마나 좀 상처를 받을까. 심지어, 롤이 주, 게임이 아니긴 한데, 주 게임이었었지. 옛날에. 아이, 없었다, 이 친구. 집에 갔나보다, 저거 없고. 어, 나이스, 바텀. 럭스, 럭스. 어, 나이스, 에이씨. 너무 좋아. 바텀마저 이렇게 잘해버리면, 쟤네들 그냥, 빠른 지지치데안 되는데, 멘탈이 더 떨어져 있는데. 아, 다리우스 어디갔냐? 다리가 없어요. 여기 있나? 없죠. 어, 다리우스 여기 있다. 응, 음, 안 돼. 다리야, 너는 안 돼. 형한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죽어놓고 여기까지 개꿀 해신작쇼라 아 지지 나왔다 아 재밌네 아좀더 멘탈 못 부셨다는게 아 너무 아쉽다 아 이러면 너무 재미없는데 진짜 어 쓰겜 빨리 해버리고. 아, 좀더 멘탈 더 부숴어 했는데. 다리오스. 아, 그래. 초반에 잘했다. 애네들 어, 다 잘해가지고. 아이언이야? 와. 랭크 보상. 와. 나 딜량 몇 종류 나왔을까? <웃음> 딜량 1위. 다리야 괜찮아? 다리한테 줄건 없지만 어.. 포상으로 이거 하나 줄게요 이 친구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어.. 닉네임 변경도 그렇고 어.. 좀 많은 걸 줬으면 좋겠어요 어, 정지도 좀 좋고 음. 오케이 okay. <듬>